잠깐만 슬레이트 한번 쳐줘 오케이 됐어? 응. 자, 타미네 가족입니다 오늘은 제가 결혼식에 갑니다 <웃음> 아니 엄마, 가아니 아니, 아니 <웃음> 그게 아니라 그냥 뭐, 뭐한 바퀴 렇게 돌고 타미네 가족 이런 거 처음 에 삥! 아, 너무 쪼다 자, 그냥 이렇게 해보자. 좀 이쪽으로 와서 한 바퀴 쭉 돌고 담미네 가족! 뭐 이렇게 한 번에.. 어. 이렇게 사인해? 담미네 가족입니다. <웃음> 아니! 잘하고 있어, 엄마. 진짜, 사실? 좀만 이쪽으로. 진짜? 응. 뭐야? 담미네 가족! 와한는기 뭐 자, 엄마. 잠시만. 잠시만. 잠시만.